신술의 시종. 팔자명리. 근자의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종합격투기의 긍정적 요소로 그동안 무술계를 지배해온 신비주의의 협파를 꼽을 수 있다. 산속 수련을 하며 하늘을 날아다니고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의 발차기 능력을 지녔다거나 손에서 장풍이 나오는 고수들을 신봉했던 이들에게 종합격투기는 무술에 대한 개념 자체를 뒤흔드는 일대 충격이었다. 종합격투기는 무술의 본질이 원초적인 싸움 기술이고, 격투 자체의 1차적 존재 가치가 있음을 확연히 알려준 셈이다. 그곳에서는 유도나 레슬링의 금메달리스트 등 평생을 운동에 바친 기량이 출중한 엘리트 체육인들마저도 단 1승이 어려웠다. 격투기의 세계에서는 무엇보다 실전 기량이 중요하다. 지금은 어떤 신비주의 파이터가 출연한들 검증되지 않은 선수는 패배할 것으로 바라보게 된다. 결과적으로 무도만을 부르짖는 한편 자신의 기예야말로 실전 최강이라는 믿음을 지녔던 부류들의 모순은 자연스럽게 폭로되었다. 내가 몇해 동안 복학이나 상학의 대가로 이름난 이들을 견문하고 헤아려 보았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팔자 명리를 아는 듯 처세하지만 실은 몹시 서툴렀다. 유기미나 기문, 육교 또는 풍수와의 선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술과 도학을 선택하고 정진하는 문제는 다 개인의 취향과 자유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 명리에 정통하지 않은 한 간략한 점술이나 허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수 있다. 명은 오술의 근간이고 세사 일반을 벗어난 도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가령 팔자를 모르고 유체를 매장하는 음택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데도 명리를 도외시한 풍수가 판을 친다. 개체적인 자아를 실체의 것으로 믿고 집착해 자기 중심에 한정된 이론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류 들과는 도통 말이 통하지 않지만 정의불민한 자세를 보이는 이들에겐 언제든 이 이수가 팔자술의 진가 를 쾌도난마식으로 각인시킬 뜻이 있다. 부디 허구를 진실로 믿지 말고 한 번쯤 돌이켜 명확하게 기본부터 제대로 복귀하기 바란다. 한마디로 검증되지 않은 술과 도는 의미가 없다. 세사를 간파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도란 그 자체로 불완전하기 쉽다. 팔자명리의 세계는 비록 속진의 빈부귀천과 기륭수요를 따져보는 형의 하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삼지만 세사 일반의 가치를 헤아린 연후 참다운 도를 구현해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할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팔자하기 쉽지 않고, 사학의 학문적 원칙을 견제한 인사들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실전에서 급수를 나누는 기준은 예외없이 기초의 튼실함으로 설명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선학들이 친절하게 설명해두지 않은 실상 몇 세기 전까지만 해도 문학이나 철학이 정형화된 포맷으로 존재하지 않고 오직 시의 형태로만 존재했으므로 대중이 공유하는 상세한 지식의 전수는 불가했다 베이식부터 정확하게 완성해 나가야 마땅하다. 기초 체력부터 확실히 다지고 눈부신 고급 기법을 체득해야만 현실에서 통하고 검증된다. 술의 진가는 현장에서 증명되는 것이지 쌓아둔 서책으로 평가되는 게아니므로 강호의 환경은 갈수록 척박해질 게 분명하다. 한번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나면 턱없이 무너질 골목의 스트리트 파이터나 현실 감각이 결여된 은둔 곳으로 머물지 말고 언제 어느 곳에서든 강력한 포스를 발산할 수 있는 정상급 실력자로 변모해서 한 번쯤은 명리를 거머쥐는 영화를 누려보기 바란다. 고래로 대부분의 인사들은 팔자 명리를 잘 알지 못했다. 자평의 동호인이나 평범한 학인으로 머문다면 모르되 이른바 현장술가라면 마땅히 팔자의 오의에 통해야 한다. 그런데 강호와 강단을 묶어 대개 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명리를 단지 오행 생극제화의입법적 틀에 구한된 시각을 견지하거나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기 일수다. 이토록 명리를 인식하는 수준이 낮으므로 명술의 다양한 기법을 수렴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얘기가 된다. 기초적인 자평술이나 두수도 이를 병용하는 성평합참 그리고 명학의 최고봉으로 치는 칠판신수나 복의 태율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일가견을 피력한들 명리에 정통하지 않다면 양두구육이 그럴듯한 바에 지나지 않는다. 오랫동안 동양술학계에는 수많은 문파와 유파들이 존재해왔지만 아직껏 성숙한 환경을 구축하지 못했고 학문적 위상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원인은 자못 간단하다. 학문적인 원칙이 불분명하고 지식이 온전치 않기 때문이다. 가달계 지금껏 명확의 학습과정이나 술의 실전 간명 순서조차 바르게 설명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채용을 분간하는 용법부터 정리가 되지 못했으므로 이것은 펀더멘털 의 부재 상황이라 할만하다. 이를테면 자평진전과 난강망은 최신의 영역에 집중된 이론을 전개하는 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세월의 희용을 구하려는 우를 범 한다. 적천수를 더한 사주학의 세대 텍스트 각각을 바르게 회득하지 못함으로 팔자명리의 근간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지식체계를 견지하지 못한다. 무릇 팔자학을 학습하는 이라면 이기와 채용, 기질 등의 기본 개념을 확고히 다진 연후, 제 것을 만들어야 비로소 천박하지 않은 진정한 팔자수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리의 이법과 기학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더한 학문이 사상누각에 그치고 만다. 자평의 고법과 신법은 대부분 체를 축으로 한 이론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근자의 선진 명학은 용의 영역인 오은육기의 물상법과 형충회합이 실기 분야로 확장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혹자는 자평은 실성이요. 두수는 허신으로 대립 보완적인 관계를 논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몰라서 하는 얘기다. 명리의 고급 기법은 허와 실을 다같이 포괄하고 수렴한다. 고전으로 기초를 다지고 이후 명술의 강론 선진기법을 익혀 이를 자유자재로 운영하는 묘법을 체득해야만 비로소 팔자술의 마스테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항상 마집과 견강보회를 경계해야 한다. 아울러 명학의 뜻을 둔 이상 확고한 지식체계와 원칙을 세우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된다. 적당히 타협하거나 포기할 근기라면 실은 지체 없이 진로를 바꾸는 게 좋다.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을 겸손하며 삼가는 태도로 학습 에 정진한다면 머지않아 명리를 온전히 깨칠 것이다.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 강호로 나서라. 그러면 세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된다. 술법의 시대인 21세기는 필시 동양의 예측술이 대중의 기대와 주목 찬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즐겁게 배우고 익혀 나가길 바란다. 을유년